아 어, 맛있겠다. 배고파. 정면 각 너무 맛있겠는데? 응. 쫄깃쫄깃하게 드다. 오 대박 맛있겠다.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. 세상에, 세상에. 세상에. 아 근데 냉면 육수가 너무 궁금하다 나도 아, 냉면 육수가 진짜 궁금해요 육수가 중요하죠 네. 맞아요 일단 먹어볼까? 네, 네. 일단 국물 국물 육수 육수 한번 먹어보자 잘, 잘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, 먹겠습니다. 먹겠습니다. 자저6 육식분 아 스타트 하겠습니다 육식분 스타트 와 나는 안 심심한데? 평양이 이런 맛이야? 나는 안심 자소영과소영과 입을 안대아네 대단다 아빠진다 완전 이런 맛? 맛이야 아 이런 맛이야? 난아심 내가 또 말할게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평양냉면 중에 최고야 <웃음> 진짜 아니 <웃음> 아니 언니 말을 왜 그러냐면 그래. 육수가 미쳤어 근데 나는 내가 옛전에 <웃음> 먹어본 그 평양냉면이랑 완전 다른 맛이야 음 나는 밍밍하고 그 약간 그래 탁탁탁하고 그런 맛 때문에 싫었거든? 확실히 새콤한 맛은 하나도 없네 안을딱맞췄어 어머 너무 맛있다 안데아이 좋은데 아 좋은데 괜찮은데? 괜찮은데 이 평양냉면이 국물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맞 마지막에 그 메밀향이 은은하게 바람 불면 그 코에 지나가듯이 음. 메밀국. 공평 가봤어요? 네. 공평 번호 메밀밥 가면 바람 불면 향이 싹 지나가잖아 맞아요. 이렇듯이 음, 맞아 원래 메밀 1 0로가 이런 색이었어? 그렇지 어? 그렇지 어? 아 그리고 면이 안 끊겨. 젓가락 티를잡양 많대. 면이 엄청 많대. 아, 많다. 오, 많다. 면, 안 끊기는데? 면, 우와, 와, 저면발 봐. 근데 이게 어, 지금 100%잖아요. 100%예요. 근데 이게 면이 드는데도 안 끊겨. 진짜 코도 끊기. 어, 면짠면짠 면잔. 면짠 이거는 야 이거는 아 붙어야 하나? 육수 들어갑니다. 소영 어머 소 들어가, 들어가. 지금 반반 그릇 들어간 것 같은데요? 나도 너무 좋아. 육수 적셔. 와 네, 대박이다. 면이 깔끔하다. 야 육수 적셔. 이렇게 저거 대박이다. 먹는 진짜. 것이야. 자 소영이도 면치기 들어간 소영이. 오. 오. 어머 중간 중간 느끼는 거 봐봐. 음어 소영이 중간 중간 느끼는 아 거있어와 음 맛있어? 맛있어? 쫀득한 면은 아니야. 응. 엄청 담백하고 응. 기뻐 그 정도야? 육수랑 담궜다가 응. 촉촉하게서 먹어. 중간.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 좀 좋은 담백한 음 음식 같아. 음. 수빈이 잘안 되는 가네 맛있어? 맛있어? 야. 오! 아미 봐라! 오! 아미, 아미 왜? 아미 아미! 엄청 남별 아, 말리야. 팔좀 응. 응. 응? 내려줘. <웃음> 말리야. 말리가 아미를 제일 편전이야 맛있어? 맛있어? 야. 오! 아미 왜? 어이쑥 들어가네. 들어가네 저거 한 끼는 어, 아니야 그냥? 그냥? 그런 거요? 육수하고 물었다가 아니, 어. 헤어스타일은 어, 청순한데 정말. 먹는 거는 아, 인걱점 쌀쌀쌀쌀 음? 응? 한적쌀 명이 더 담백하네 또, 술 먹고 다음날 해장하기 좀 좋은 오, 것 같아요. 말리말리자말리입에충숨의 마지막에 비어 야죠들어갔 아니 이게 거치면 안 들어갈 텐데 들어가네요.